내가 꿀미남이라서 아. <웃음> <웃음> <웃음> 원래 좀 미남 앞에는 좀주어들어 <웃음> <웃음> 집에 가고 싶어 <웃음> <웃음> 그러면 아빠의 코골이가 우리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은 뭐가 있을까요? 네 아빠의 코골이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이제 이 태아가 느끼는 정도가 다르겠죠? 코고리를 아주 가볍게 그러면은 뭐 그냥 자장 것처럼 편안하게 잘수 있겠는데 옆에서 막 이러고 있어봐! 애가 몰래서 제대로 크겠어요? 우리 집이래요? 아유 그런 생각하면 아빠의 코고리는 태양이 된 공포일 수도 있고요 이거는 폭력이기도 하고요 광고 막어 그 어디선가 그 깜깜한 데서 막 어마어마한 소리가 들리는데 <웃음> 판다가 그 소리를 듣는 애 입장에 생각해보자고요 너무 너무 가혹하네요. 공포스럽고 힘들지 않겠어요? 반성해야 됩니다. 고건 아빠. 고건 아빠를 위려와야 되겠어요. 네. 네. 음. 이제 소리로써의 하는 테러. 그다음에 이 파동. 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불규칙한 파동이 이 세포에 미치는 영향. 이제막 세포 분열을 해서 정말 어 인간으로서의 그 어떤 형체를 가져가는데 이 파동에서 자꾸 때려봐요. 그럼 얘가 정말 정말 맑고 순수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자꾸 뭔가 와서 자꾸 이상한 그이 파동이 들어오면 예기치 못한 이 돌연변이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음. 이게 파동학을 공부해 보면 특히 이 생명이 인태에서 이 성체로 완성되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그때 파동은 어마어마한 영향을 하죠. 어, 성인도 마찬가지지만 아이한테는 훨씬 더몇 수십 수백 배가 증폭되어 있는 거니까 어, 그냥 우습게 코골이로 그냥 우습게 보일 필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급히 부속히 문제를 해결을 해라 아빠에게 전하는 말씀 눌러야 됩니다. 어디?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를 눌러주세요. 눌라, 눌라, 눌라. 잘한다.